자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<웃음> 남자리 울면 개란을낳는데요 어머니 걸리가 농약을 타가지고 할만큼 그냥 확 <웃음> 반드시 사고 살아야 해 <웃음> 자기야, 무인도로 도망갈까? 그 많은 유산을 그냥 포기하는 걸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. 연기사. 네 어르신. 카드 길이 아니네. 무슨 사진을 찍겠다고 그래? 아, 잠깐만 여무니.